일모 도원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말이고 연초인가 하니 어느덧 연말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 건지 거울 속의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갑니다. 일모 도원이라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지나고 있고 몸은 늙고 세약한데 아직도 할 일은 많고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요.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그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던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기해년 신년사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각자의 소원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겠지만, 본질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선한 마음이 욕심으로 변해 꿈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는 달리 너무 큰 꿈을 꾸다 그 꿈의 언저리에도 가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마음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각자 생각의 차이로 인한 아주 큰 아젠다들이 대립하며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보편적 공동체보다 너, 나, 네 편, 내 편, 좌, 우, 가짐, 못 가짐 등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기는커녕 황폐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마음 풍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각종 이념과 이슈로 인하여 분열되면서 썩 아름답지 못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고 가꾸는 일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일은 함께 사는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면 속엔 자기만의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밭에 무엇을 심고 가꾸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아름다운 화초를 심고 가꾸면 향기로운 마음밭이 될 것이고 독초를 심고 가꾸면 사악한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올한해 각자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가꿀 것인가를 생각하며 새해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시작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경작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마음밭을 만들고 정성껏 가꾸어 함께 사는 공동체에 이로운 꽃과 향기를 제공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특히 각자 만든 아름다운 마음 풍경을 이웃과 나누어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마음 공동체로 만드는 올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